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손병호 게임 손가락 접기 게임을 할 건데요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명씩 땡땡한 사람 접어! 라고 말하고 해당되는 사람은 손가락을 접으면 되는 거고요 총 다섯 개의 손가락이 다 접히면 그 사람이 패배하는 겁니다 벌칙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벌칙은 조금 무시무시하니까 그렇게 하라고자 <웃음> 그러면은 첫 번째 게임 해볼까? 자 오늘 뭐 대충 설명을 해드려야겠네 요로루님이시고요 네. 리아야 안녕? 네 어, <웃음> 설마 어 댕댕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죠. 미오님이십니다 네. 응. 자 그러면은 손가락 접기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이다 자 1번에 손가락 있으니까 드시고요 네. 자, 총 다섯 네. 개의 손가락에 다 잡히면 지는 거야. 그럼 나부터. 그럼 나부터 한다? 에? 부처에서 받는 거야? <웃음> 좋네. 그럼 나부터 할게. 나부터 시작해서, 음, 오른쪽으로. 요루루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예쁘다고 생각했던 사람. 접어. 어? 뭐야? 누가 접었어? 저요! 아! 아, 어쩔 수 없이 저것도 뭐예요? 아! 아. <웃음> 진짜 이거 봐라? 아, 어쩔 수 오, 없었어! 오, 오, 어쩔 수없어 이거 봐라? 가만히 계셔보세요. 헉! 이거! 야, 이거! 룰이, 이 그, 그거 아니에요? 룰? 뭐죠?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웃음> 그럼 진실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요 룰이 잘해. 아아 아... 나보다 키큰 사람 접으세요. 어아 접을 수밖에 없다. 접을 수밖에 없네. 요루루 키가 몇인데요그 아래 알려주셔야지. 저는 155입니다. <웃음> 진짜 조금 <웃음> 하시네 저는 145니까 안 접겠습니다. <웃음> 어 145요? 네. 아 미호님 왜안 접어요? 네. 아 저는 요정이라 키가 30cm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어 근데 그런가? 알겠습니다. 리아! 리아 차례! 나보다 잘 났다고 생각하면 접어. 아, 어쩔 수가 없네. 뭘, 접어? <웃음> 아니, 너 벌써 두개 접었어! <웃음> 왜, 왜 이렇게 잘 접어? <웃음> 어, 어쩔 수 없잖아요. 리아님보다 잘났는데 어떡해요! 나는 리아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안 접었어. 미호님은? 나는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안 접었어. 뭐, 그니까 러그 지능이? 응 음. 주영아랑 <웃음> 그 똑같은 거 같아 아 요리는 데왜 접었는데? 아 제가 리안님보다 잘 났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어떤 점이? <웃음> 아, 뭐뺨 뭐, 때리는데? 외모적으로나 뭐, 유튜브 구독자도 제가 조금 더 많고 아, 어, 아, 구독자도 많고 <웃음> 제가 좀더 귀엽잖아요? 아 귀엽고 애단뭐 네, 음. 1부터 100까지 제가 더잘 났죠 음, 댕댕이는 <웃음> 왜안 접었어요? 저요? 리아님을 사랑하니까요 아하하 아. <웃음> 그렇구나 야, 오케이. 그럼 댕댕이 한번 말해봐 그러면 탈모 아닌 사람 다 접으세요 탈모 아닌 사람? <웃음> 나는, 나는 탈모야 리아 너왜 왜 접었어? 너 탈모잖아 너 심한 탈모잖아 너 약도 복용하고 있잖아 탈모 때문에 <웃음> 리아 괜찮아? <웃음> 눈물을 훔치는데? <웃음> 어 요르느님 왜 앉아보세요? 아, 저 탈모 아니니까요. 머리숱이 없어서 탈모예요. <웃음> 요르느님 머리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고요. <웃음> 탈모 아니니까 접었어요. 알겠습니다. <웃음> 실탄이요 머리가. 근데 오해! 리아. 근데 리아가 접은 건좀 의외네. 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언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안한 사람 접어. <웃음> 잡았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어, 아침에... 미안한데? 아, 어 요르르 너한개 남았어. 괜찮아? 어... 어, 아침에 샤워를 안 했지 뭐야? 너 벌칙해야 돼. 어, 어... 근데 아침이라서 어떻게 샤워를 하냐, 그렇지? 자 그러면은 내가 할게. 진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 접어. 어... 얼마 있겠어? 다행이네. 어 멤버 차리 아, 짜리버... 자 멤버 자를 뻔했어. 민트초코 좋아하면. 어. 아니 왜 그런 걸로 멤버를 잘라. 민트초코는 좀 그렇지. 선 넘었지. 음. 진짜. 어. 응? 저 빼고 다 접으세요. 와 너, 뭐야 야. 너 그럼 위험해. 어. 너한 개밖에 안 남았어. 저 다음엔 전데요? 자. 아 모르고 두개 접었다. 어저 어차피 죽어요. 어쩔 수 없어. 자 리아 차례. 그러면, 그러면 뭐. 될수 없네요. <웃음> 뭐를 <뭐래>? 여자 접어? <웃음> <웃음> 야 너무 잔인하잖아. 그냥 요루루 접으라지 그랬어. 저 남자인 거 아시잖아요. 아 맞다. 너 남자였지? <웃음> 네. 어 어. 저 남자잖아요. 아나 깜짝 놀랐잖아. <웃음> 저번에 요루루랑 정모 갔는데 어 모우탕 갔는데 남탕에 들어간는거 있지. <웃음> 아 그럼 <그래, 웃음> 아 너무 놀랐잖아. 예, 남자 맞아. <웃음> 시청 시청자는 속고 있네. 어 속고 있었어. 아나 깜짝 놀랬잖아 아, 제가 여자라고 말하지 <웃음> 해 못합니다 오케이 인정 인정 음. 야 댕댕이 어 자신이 저보다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 접으세요 아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웃음> <웃음> <웃음> 접어 그럼 아, 어떡해 내가 더 귀여운걸 아, 그럼 접어야지 그접어지 저가 귀여우시면 접으시면 돼요 아, 어떡하지? 아 진짜 어떡하지? 접어야지 그럼 아 어쩔 수 없다 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웃음> 귀여운 게 문제네요. 제일 귀여운 게 문제야. 그래 어... 접어. 잘라. <웃음> 잘라. <웃음> <웃음> <웃음> <teenager> <웃음> 아, 귀여운 게 문제네. 요루루가 정말... 꼴등했고요. 요루루 내려오세요. 오늘 벌칙이 있습니다. 어? 오늘 무시무시한 벌칙이라고 말씀 드렸었어요. 분명. 정아요네 <웃음> <웃음> <웃음> 오늘의 벌칙은 애교 벌칙이고요. 아, 뭐, 귀여우시니까 저희? 금방 잘할 거라 생각하고 자 대본도 어. 써드렸습니다 채팅에다가. 멤버들, 멤버들 써 드렸으니까 저희 앞에서 <웃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너무 자랑은 재미없는데. 자, 애교 부탁드립니다. 오즘 외부들이 나보다 무척. 외부들이 애교 시키니까 막막 날아갈 것 같고 나보다 무척. 아, 계속해 주세요. 계속해 주세요. 너무너무 좋은걸! 오늘은 애교 다 하고싶어! 다다다하고싶다고 다 귀엽게 귀엽게 이들도 <웃음> 안귀여워! 오늘 또 땅에! 흥! 흥! 이제 더 귀엽게 사장수도께 멤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흥. 아! 야! 이거 이거 우리가 벌칙이잖아! 야! 우리가 이거 벌칙인데? 아! 오늘 좀더 애교하고싶어! 아니 우리가 벌칙은 우리가 귀갱을 하겠어! <웃음> 야. 와나 귀에 피 났다 방금 이거 이거 안 들은 사람 귀삼 비싸게 삼 <웃음> 비싸게 주고 삼 <웃음> 안, 아무도 안 파네 역자한번더 <웃음> 하겠습니다 재밌네 한번더 할게요 요리님 <웃음> 끝났는데 그만하세요 역겨워요 <웃음> <웃음> 시간이었어요. 음, 음. 시작하기 전에할말 있어요. 저 귀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요아잘 <웃음> 들리시죠? 아, 네. 내가 에이, 내가 큰 소리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 내가 이거 이걸로, 내가 이걸로 귀 파줄게. 어을 뽑. 피 묻텐데. 고막이 손상돼서. 아이고. 어, 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 어. 오케이 이번에도 <웃음> 제가 먼저 시작,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자 어떤 거 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한 번이라도 샤워 끝나고 화장실 거울을 보며 어? 이 정도면 잘생겼는데? 혹은? 어? 이 정도면 예쁜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 접어 안 접을 수가 있나? 아무도 안 접었는데 누가 이렇게 접지? 어? 야 요르르 또 접었어? 야이 공주병이야 너 <웃음> 이 정도는 공주병이라고. 어, 저희 엄마가 예쁘게 나아 주셨어. 너 이러다가 너 거울 보고 너한테 뽀뽀하겠다. 너왜 이렇게 어? 예뻐? 하면서. 아무도 안 오는데. 뭘, 뭘 나쁘지 않아. 오케이 이번에는 담묘님 <웃음> 동물 캐릭터 잡어. 동물 캐릭터. 근데 님도 여우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인간형 말고 저렇게. 아니, 냄도 아, 근데 캐릭터가 이렇게. 여...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저희는 네, 완전 동물. 근데 왜안 아, 접어? 저는 이거 사람인데. 요 <웃음>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뻔뻔한가? 어쩌면 저거는 아니지 접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기잖아. 사람인 이유는요. 저요? 귀 있고, 눈 있고, 코 있고, 눈두 개면 사람이죠. 그럼 뭐예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가드도 눈 있고 귀 있고 코 있는데 그럼 걔도 사람이겠네? 그렇죠, 가족이죠. 뭐? 어, 왜 접었지? 접었습니다. 아 양심 있네. 음. 그러면 저는 인간들 접어. 인간? 접어. 여기 인간은. 인간들. 근데 죄송한데 저, 없는데? 저 인간이 아닌데요? 인간 그? 아닌데? 저는 사람이 저는 아닌데? 인간 아니거든요. 아, 구미호인데? 저 토끼 인간이 아닌저술 먹으면 개돼요 <웃음> <웃음> 저 인간 아 아니에요 맞네 어, 너 그쵸? 사람이 아니군이다 <웃음> <웃음> 나 사람, 나술 먹으면 개돼서 어. 그러니까 리아 차례? <웃음> 이걸 이렇게 한국 사람 나오네. 접어 한국 사람? 아 이건 접어야지 접어. 뜨거운 애국심이 날불태우는것만어 접어야지 접어야지 한국 사랑해요 음, 이렇게 요루루. <웃음> 저는. 음. 음, 뭐가 좋을까? 음. <웃음> 방금 제 애교를 듣고 역겹다고 생각한 사람 저보세요 아, 너무 좋더라. 어, 너무 귀엽다! 어, 요루루 진짜 너무 없어요. 귀엽다! 음, <웃음> 요즘 요리, 제 손가락 좀 봐보세요.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 역워역워 <웃음> 귀엽잖아요. 알고 있어요. 어, 어, 그치? 자 이번엔 내 차례구만.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접으세요? 나는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어, 그쵸. 욕을 안한 사람. 그니까 욕을 한 사람은 접는 거죠. 그쵸? 쉽게 말해서? 아무도 안 접네? 오케이.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나는 뭐 욕을 몇번 했기 때문에 접겠습니다. 파란 눈 접어. 파란 눈? 아나 아나 아, <웃음> 어 아나 야 위험 위험하다 내 손가락 그건데 약속 나안죽기로 약속해줘 음... 음... <웃음> 자꾸 움직이는 사람 음... 아이,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네 지금 네. 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다 접어 <웃음> <웃음> <웃음> 나는 계속 움직였는데. 너 <웃음> 계속 마우스에 반동을 주고. 너너 근데 목만으로 목만 움직이는 거잖아. 아 <웃음> 뭐야. 요르런이는 몸이 안움직였네데 정권이. 안네 아니서 뭐.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슨 아, 소리예요. 오케이 오보셨대. 오케이. 리아왜 <웃음> 이렇게 왜, 왜왜멍 때려요? <웃음> 그의 시선이 모두를. 쳐다보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다고 아, 지금. 아 벌써 하지 마세요. 재밌게 갑시다. 재밌게 재밌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입양하세요. 좋아하는 사람 접어. 입양하세요? 게임이요? 네. 게임 입양하세요. 접었어요. 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아 저는 좋아한다기보다는 어? 사랑하죠 사랑. 그게 그거잖아요. 아니 아니. 그니까 네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나 손가락 하나야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고 나 <웃음> 아까 <너> 백집탈출하지마 아이 손가락, <웃음> 아니, 손가락 한 개도 어떻게 줘뭐 오케이 요루루 <웃음> 음 그러면 어뭐 줄까 오케게 음, 음. 해줄게 아이나나 나 질문 있어 나까지 와줘 어나 아까 나한테 와줘 <웃음> 나까지 기회를 줘나 질문할 게 있단 말이야. 다음 판에 질문하면 되지 요리야. 아뭐 다음 판이 어디 있어? 막판이야. 김리야 접어. 그 뭐요? 그그 뭐? 그. 아, 이런 이런 이런 어? 터무니없는 공격을 당나네 아, <웃음> 지금. 에, 접으세요. <웃음> <웃음> 접으세요. 접었어요. 아안보였구나 내가. 아. 네. 자 그러면은 어 김리야 접어. 응? 알지? <웃음> <웃음> <웃음> 어? 언나 이거 막판이에요? 아 막판이에요! <웃음> 유튜브 각을 챙겨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 유튜브 <웃음> 각... <웃음> <웃음> 유튜브 각을 챙겨주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우리 둘이 <웃음> 약속할래? 리아야 약속해줘 <웃음> 저를, 서로 안죽이기고 약속, 어, 약속, 약속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줘 <웃음> <웃음> 저둘 접어! <웃음> <웃음> 장난해? <웃음> 어. 어? 내가 늦게 접었다 뭐야 그런게 아, 어딨어? 줄다 커버 <웃음> 자 그럼 리아라 나랑 가위가위 보 하자 벌칙은 음한 명이 해야 되니까 오케이? 가위가위 하자 우리 벌칙은 한 명이니까 가위가위 어? 할줄 알지? 자 이게 주먹 이게 보자기 그리고 이게 가위 오케이? 가위 가이... 아뭔저 내고 있으면 안 내죠 서있다가 가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 가위 보 제가 이겼는데요. 졌다. <웃음> 자, 오늘의 벌칙. 땡땡처럼 땡땡땡처럼 울어. 제가 내 드릴게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약간 이 화단이었어요. 그 화단에서 비를 맞고 이제 아, 너무 물이 막 바닥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답답해서 꾸물꾸물 나아버린 달팽이처럼 울어 주세요. <웃음> 아이고 <웃음> 어, 세일하다 꼬물 꼬물 이렇게 울래아이 <웃음> 민망해 죽겠.. 울어요 꼬물 꼬물 꼬물 꼬물 비가 왔다니까요 답답에서 나왔어 지금 아아아 꼬물 꼬물 죄합니다 여러분들 못 울겠어요 <웃음> 자 <웃음> 애교야 무슨 아, 무슨, 네, 아, 여러분들 어쨌든 뭐야.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오늘 송명원 게임 재밌었네요. 아이, 빨리. 여러분들도 왜요? 한번. 아, 어디 셨어? 진넘어가 거. 어디넘어가 거. 어, 네, 꼬물꼬물꼬물. 꼬물꼬물. 꼬물꼬물 씨발 하는 이 아, 이렇게 민심이 나빠도 되나? 야, 뭐야? 손가락을 날 찌르고 있어. 나, 나한테 막그거 하고 있어. 삿대질 이러지 마. <웃음>